그래서,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 생명의 가치는 뭐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따질 수 없습니다. 오는그 사람이 소환, 상황,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사망에서 불안병은 10만원을 받아팔수 있지만, 마트에서 불암명 10만원 받은 미친놈이 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는 가치는 다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의 가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이고 그들에게 그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비즈니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다 예. 네. 어, 왜 거야. <웃음> 아, 근데 왜 수면과 건강에서 목숨을 다루냐 목은 우리가 낮에 있을 때는 내가 내 깨었을 때는 내가 내 의지로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근데 이목 특히 경추 이 경추는 자는 동안에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특히 베개베개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경추의 각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경추의 정 어, 자기 고유의 시 커브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달라진 베개부리에서 경추가 어긋났다. 어긋났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문제는 긴장을 일으키고 긴장은 경직을, 경직은 순환의 방해를. 그러면, 뇌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의 경직과 긴장이 나타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그 기본에는 경추, 목을, 어, 목의 핵심 코어인 이 경추가 있다는 거예요. 경추가 정, 그, 고유의 C커브를 유지하면 주변 근육, 신경들이 이완이 되죠. 잘못되어 있으면 긴장을 하고. 그래서 수면을 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호도 문제지만 이 거북목 길자 목표는 어깨 눌러보면 아프고 여기 눌러보면 엄청 아파하는 사람이 끈증은 곧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사상 말까 특히 목, 어깨등이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할수 있는게 어떤 의료기기도 어떤 치료도 자는 시간만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한 치료 시너지를 얻을 수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뭔가 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 10만원 20만원 내고 가도 1시간 한 1시간 한 반면 집에 가라야돼요 근데 시, 시, 시간 다 풀어놓고 맞춰놓고 나서는 순간부터 들어, 되돌아가기 시작하잖요 그래서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맞죠 근데 자는 동안에는 꾸준하게 6, 7시간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훨씬 치료라고 하는 자가 치료죠 그래서 훨씬 큰데 이 베개의 어떤 높이 즉 경추의 고유의 스커블을 행동해 주기만 하면 자가 치유력에 의한 아, 항상성에 의한 아, 몸의 개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목 관리를 해야 된다. 낮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다 있는 목을 자는 동안에라도 풀어주고 쉬게 해줘야 될거아니 그다 숨. 자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숨을 쉴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깨어있을 때는 호흡에 문제가 어떤 질병이 아니거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그게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건강하 있는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는 내음대로안 되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곤란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자는 동안에 호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